네 부티성형학회 회장이자 필러 전문가를 자처하고 있는 고익수성형외과 원장입니다 오늘은 관자놀이 필러에 대해서 수술 전후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노스사의 모나리자 필러에 어, 임상을 하면서 어, 같이 동영상을 촬영해 봤고요 이것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관자놀이는 광대 다음에 쑥 들어가서 이마와 연결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과다하게 튀어나온 광대부터 이렇게 튀어나오면 굉장히 이상한 얼굴이 되지만 광대부터 여기가, 여기가 쏙 들어가는 이렇게, 이런 모양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우리가 우리 시의 표현은 가난해 보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요즘 뭐그 다이어트들 많이 하시고 운동 많이 하셔서 이쪽이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도 꽤 있지만 그것보다는 사실 전반적으로 그 고생 많이 한어 느낌을 주는 곳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어 하고자 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광대도 많이 나와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는 포인트는 우선 이마와 광대 사이에 한모를 부드럽게 잇는다가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많은 유의 혈관과 신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는 방법들이 가장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어. 킬러의 선택은 중간급을 선택해서 저는 피아층에다 넣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과 수술 후 그리고 시술 방법입니다.